안녕하세요. 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네. 있는 동영선입니다. 다음은 그 영상 편집을 할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부터 하고 하는 게또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지 네. 세미 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튜브 가볼게. 네. 유튜브 가서 자 그냥 프리미어로 한번 쳐볼게. 참 이거 강의 같은 게 되게 많을 거잖아. 그지 한번 뭐 편집료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들 좀 있다고 뭐 비디오 클래스도 있고 이런데 아무 데나 들어가 봐 네. 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 이란게 있어 음. 자 지금 딴소리 하는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재생 목록에 가면 이 사람이 연관성이 있어서 묶어놓은 것들이잖아 네. 자 여기 들어가면 되게 강의가 많아 이분도 자 여기 보면 우리 지금 프리미어 하니까 프리미어 프로 강좌라고 돼 있지 찍고 들어가 볼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관련 있다고 해서 묶어놓은 얘가 있지 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네. 목차가 아니야 음. 이런 스타일들은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뭐 이분보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쌤이 만들어 놓은 채널이 있잖아 네. 이 안에도 들어가면 인돌다급 채널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좀 많이 했었잖아 네. 그래서 나는 네. 어떤 목차대로 가르쳐 주는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네. 재생목록에 가 그러면 나도 안에 되게 많지 네. 자이 안에서 우리 저번에 니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만들어 놨던게 여기 따라하면 다 배우는 프리미어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책 만들어 놓은 것도 브록이 있잖아 음.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 <웃음> 자 여기 보면 1강부터 내가 11강까지 만들어 놨거든 네. 11강은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이 빼고 1강부터 10강까지가 순서가 돼 있잖아 네. 이 순서야 음. 음. 네, 이, 이거 보고 성능. 그냥 했잖아 네. 이거 보고 했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잘봐 첫 번째, 내가 마스터 폴더 세팅하기라고 돼 있지? 얘는 무슨 단계였어? 촬영했던 저... 거를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한대다 모아서 관리하는 거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거는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가 편집이라는 걸 하잖아 그렇지, 가 편집을 왜 촬영하면, 촬영 찍었던 그 하나의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소스를 다 쓰든지 처음과 마지막만 잘라내고 중간에 쓰든지 네. 5분을 찍었는데 안에 10초만 쓰겠다, 자르든지 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세 시퀀스에다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하잖아 네. 그걸 일단은 가편집 혹은 컷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컷편집을 음. 해놓고 난 다음에 한번 훑어보잖아? 네. 재미없는 부분, 호흡이 느린 부분, 이거 잘라내도 이상 없는 부분 최대한 많이 잘라내잖아, 그렇지? 음.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가 세부편집이지. 네. 가편집과 세부편집을 포함해서 그냥 컷편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네. 컷편집을 해, 그까지만 만들어도 영상은 나와 네. 그지? 근데 여기서 전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양념적인 요소를 넣지. 네. 양념적인 요소는 순서가 사실 없다고 나는 보는데. 음. 자, 컷 편집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사운드야. 배경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고 네. 자, 두 번째 가면 일단 사운드를 했어. 그다음에 또뭘 넣어야 될까? 장면들을 봤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나올 거잖아. 네. 그러면 장면 전환을 넣지. 트랜지션 같은 거막 넣잖아. 그지 네. 자, 그다음에 화면 색깔이 좀 다르다 얼룩덜룩 하다 그러면 색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것도 하지 음. 그 다음에 나레이션 들어가지만 여기에 자막이 들어가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자막도 넣잖아 네. 방금 네. 내가 얘기한 네. 것들은 없어도 돼 음. 근데 있으면 더 좋지 네. 근데 이컷 편집까지는 무조건 순서가 있거든 근데 컷 편집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순서는 음. 없어 음. 그때 그때 따라서 영상에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 근데 나중에 수정이 발생하잖아. 그럼 수정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느냐. 뭐,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한다고 치면 자막을 제일 마지막에, 손이 제일 많이 가. 세부 컷 편집을 하면 엄청나게 클림이 많이 조각이 나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색 보정을 하면 할게 되게 많지. 물론 하나 적용한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딴데 적용할 거 있으면 더 적용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 색 보정 단계를 네.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뭐 촬영한 소스를 보면 아 이거 색 보정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이 될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세부 편집 전에 그러니까 퉁퉁퉁 배치해 놨을 때 있지 네. 소스 그냥 땡겨 가지고 어. 그냥 갖다 놨을 때 그때 색보정을 먼저 해버려색 음, 네. 보정이 된 상태에서 세부 편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음. 순서로 따진다면 네. 그러면 네가 지금 한거 중에서는 효과가 색 보정이 효과잖아 그지 음. 그 효과를 먼저. 음. 색 보정 효과는 먼저 음. 하는 게좀 좋은 것 같고 네. 자막은 마지막에 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장면 전환도 어색하니까 넣는 거잖아. 그러면 네. 다 훑어보고 난 다음에 어색한 일부 구간만 넣으면 되거든 네. 아까 돈 주고 산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네. 프리미어 기본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장면 전환 같은 건 나중이지. 네. 영상을 훑어본 다음에 넣는 거지. 네. 음. 그 다음에 효과도 마찬가지거든. 네. 여기서 모자이크를 넣어야겠다. 여기서 뭐 재밌는 어떤 효과를 넣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거는 양념이지. 전체적인 영상에서 얘가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싶은 거는 미리 해야 되고 이거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그게 나중에 하면 돼요. 음.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한 작업자가 편집자가 편집을 할 때도 어떨 때는 작업을 먼저 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나중에 칠 때가 당연히 있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케바케예요. 편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세부 편집 완전 세부 편집을 하기 전에 색상 보정을 먼저 해놓는 게좀더 좋지. 뭐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